저희 트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위트위 안녕하세요 주위입니다 안녕 항상 곁에 있어주는 달들아 이번에도 우리를 많이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서 크라우드 펀딩의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 이번에도 나의 달들의 사랑을 한번더 크게 느낀 것 같아 나도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나의 달들한테 크게 보답하고 싶고 항상 밝게 비춰주는 햇살이 되고 싶다 고맙다 하이 프롬에이 우리의 차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어, 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프로에이랑 우리가 함께라는 걸 느꼈을 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음, 앞으로 우리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런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할게요. <웃음> 안녕. 안녕 from A. 우리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. 아이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우리 투시도 처음 해보는 경험이고. 되게 반신반의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불안했었고 그래도 우리 From a 덕분에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너무 고맙단 말을 하고 싶네요 우리 From A랑 투지가더 끈끈해질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! From A 저희가 이번 캠페인의 꼴에 정말 멋지게 도달을 했잖아요 사실 저는 신경도 안 쓰고 되게 쿨한 척 하고 있었거든요 <웃음> 근데 현실은 매일 아침마다 몇 퍼센트지 몇 명이지 이거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었어요 어, 앞으로는 쿨한 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멋지게 이렇게 골에 도달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프롬 m 이 감사합니다 프롬 m 이 그로매 내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 근데 너무 좋다 고마워 둘셋 위치! 지금까지 계습니다 감사합니다! 자, 위아 b wow. o wow. wow.